반갑습니다. 한국타잔입니다. 오늘은 1월 9일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일어났고요. 최근에, 아우, 제 피부가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특별히 뭐 밤에 뭘 먹거나 뭐 생활 패턴이 변한 것도 아닌데 겨울이라서 그런지 트러블도 너무 많이 생기고 좀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물 2L씩 한달 동안 한번 먹어보고 피부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한달 동안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넷째 주에 설이 겹치고 또그 다음에 바로 제가 해외여행을 가서 영상을 제대로 찍을 수 없을 것 같아서 한 달이 아닌 3주간의 도전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물 2L짜리를 대량으로 구매를 해놨는데 찬물을 먹는 것보다는 좀 약간 미온수를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상온에 놔뒀어요 오늘 1월 9일부터 한달 동안 어 물을 2리터씩 마셔보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정말 물을 2리터 마시는 게 피부에 효과가 있는지 진짜로 한달 동안 먹는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스타트 물 2리터가 꽤 많은 양이기 때문에 첫날부터 이렇게 공부하면서 수시로 물을 마셔줬고요 그리고 회사에는 아예 물 2리터짜리 통을 통째로 들고 가서 마셨습니다 아. 첫날 2리터 아주 무사히 끝냈습니다 2리터를 마시는것 자체는 이제 어렵지 않아요 한번 해봐서 그런지 틈틈이 계속 자주 마시게 되는데 오늘 화장실을 한 대여섯번 갔거든요 괜찮습니다 피부만 좋아질 수 있다면야 화장실 정도야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한번 효과를 보고 싶어 가지고 요 자몽하고 케일을 사봤습니다. 케일이 피부에 굉장히 좋다고 하고 자몽에도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어서 어, 피부에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사봤는데요 이거랑 더불어서요 물병도 샀습니다. 이제 여기에 어, 물을 넣어서 케일이랑 자몽을 좀 썰어가지고 넣어놓고 그걸 약간 우려낸 물을 예, 마셔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미네랄물과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렛츠고 밤새 케일이랑 자몽을 우렸더니 물이 너무 써가지고 지금 보시면 케일은 다 빼놨고요 음 확실히 이렇게 미네랄물로 먹으니까 아무래도 맹물이 아니잖아요 약간의 상큼한 향이 나서 물이 훨씬 더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셋째 날도 어김없이 이 자몽과 케일, 미네랄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물 2리터씩 마신지 일주일째 됐는데요 제 피부를 한번 볼게요 어... 트러블이 아직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좀... 뭔가 가라앉은 느낌이랄까요? 근데 아직 이 트러블 때문에 효과가 확실히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제 일주일밖에 안 했으니까 일주일또 후에 변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이 물2리터 먹은지 16일째 인데요 전체적으로 피부가 좀 가라앉았는데 여기 좀 트러블이 다시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 사실 한3 4일 전만 해도 제 피부가 이것보다 더 좋았는데 피부가 조금씩 좋아지는게 보이니까 제가 방심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좀 치킨 같은 것도 좀 먹고 막 기름기 있는 과자도 좀 먹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뾰루지가 올라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피부가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수분기가 있고 가라앉은 느낌이에요. 남은 이 주는 좀 먹는 것도 신경 써가지고 물2리씩 열심히 먹고 더 좋은 피부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려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정말 물 마시는 게 습관이 돼서 회사에서도 정말 수시로 물을 계속해서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3주간의 도전이 끝났습니다. 아, 아까 보셨다시피 물 통이 집에 막 넘쳐 흘러요. 빨리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3주 동안 정말 물 2리터씩 정말 열심히 마셔봤고요. 자 이제 제 피부가 어떻게 어떻게 좋아졌는지 아니 뭐 그대로인지 확인해볼 시간인데요. 함께 보시죠. <웃음> 자 피부가 어떻게 좋아진 것 같나요? 한번 자세히 볼까요? 뭐 대충 이런 식인데 뭐좀이게 트러블이 흉터는 아직 좀 남아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많이 가라앉은 느낌이 나죠 피부 톤도 살짝 좀 맑아진 것 같고 어, 트러블이 트러블이 확실히 많이 없으니까 네, 피부 자체가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진짜 아, 물을 많이 먹으니까 피부가 좋아지는 게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주 동안 물 2L 마시기는 아주 성공적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3주 동안 피부가 완전히 꿀피부가 된건 아니지만 그래도 진짜 트러블이 가라앉긴 가라앉았네요 자 이렇게 3주간의 도전을 잘 마쳤고요 아 피부에 변화가 있으니까 너무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한 일주일밖에 시도를 안 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확실히 3주로 하니까 중간에 좀 트러블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어, 금방 이렇게 다시 가라앉더라고요.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사실 이제 피부 좋으신 분들 보면 이런 습관을 정말 뭐 짧게는 뭐 2~3년, 길게는 막 10년, 10년 넘게도 유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3주 했는데 이 정도면 만약에 제가 이 습관을 앞으로 꾸준히 가져간다. 그러면 저 진짜... 피부 미남이 돼서 이제 또 대한민국이 탑클래스 뷰티 유튜버 <웃음> 아 근데 이것도 정말 쉽지만은 않은 도전이었어요 특히 많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화장실 가는 거 왜냐면 이한 잔의 물을 거의 7, 8잔을 마셔야 되니까 화장실 정말 자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귀찮지 않았어요 아 내가 또 물을 많이 먹었구나 그래 화장실을 가야 된다고 내 몸이 신호를 보내면 가야지 하고 흔쾌히 갖고 정말 뭐이 정도 불편함은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구독자님 right.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 감당하실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 먹는 것을 꾸준히 유지하면 정말 피부가 좋아지고요 중요한 거는 물 2리터를 먹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만으로 유지되, 유지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중간에도 보여드렸지만 좀 방심해가지고 막 과자 같은 것도 많이 먹고 기름진 치킨이나 매운 걸좀 많이 먹었어요. 그랬더니 다시 이렇게 트러블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물을 2리터 먹는 건 좋지만 막 피부에 안 좋은 거다 하면서 2리터 먹는다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 줄이시고요. 어, 술도 마찬가지고 저는 3주 동안 커피도 많이 안 먹었어요 회사에서. 그래서 커피도 줄이시면서 그래서 몸에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주시는 게 포인트라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겨울철은 또 건조하기 때문에 2리터 이상씩 마셔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효과가 있다는 게 저는 이제 체감이 됐으니까요 꾸준히 한번 지속을 해볼 테고 내년 이맘때쯤에는 정말 훨씬 더 좋은 피부를 갖고 있는지 인증을 하는 영상을 또한번 잊지 않고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의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한국타장 구독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물 많이 드시고 좋은 피부 가지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